대단해요. 미국 애니메이션 보시면은, 미국과 일본은 다른 느낌? 애니메이션 자체가.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미국 애니메이션하고 스토리를 좀 제가 약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려는?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, 이번에 뭐 체인소매 같은 경우도 비밀에 대한 복선을 준내게 섞어 넣어요. 진짜. 얘도 비밀 있고, 얘도 비밀 있고, 이것도 비밀 있고, 비밀, 비밀, 비밀. 떡밥들을 무수하게 뿌려 놓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 비밀을 언제 보여줄 건데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복선 스토리였다면 미국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면 리겔모티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메가버피한 모금 마시고 늘 마시던 거 좋네 한마디하고 내려놨어 근데 이게 엔딩에서 복선 떡밥이었어요 애니메이션 내용 중 화면 중에서 비밀 떡밥이 숨어있는데 그거를 유추해서 우리가 놀아야 돼 약간 탐정 같은 놀이?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시즌 1에서 나온 그 떡밥 스토리가 포에서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스토리 진행 전기도 굉장히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답답한 거막 없어 자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과 미국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요 일본은 오프닝 자체가 진짜 이 애니메이션의 끝판왕이고 정수이고 진심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작화와 모든 힘을 다 오프닝에다 쏟아붓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. 미국 애니메이션 오프닝은 얘는 주인공 누구? 얘는 부주인공 누구? 이런 애가 있고, 이런 애가 있어. 이런 스토리들이 나올 거야. 하고 30초 이내로 끝납니다. 미국 애니메이션 오프닝 뭐 뮤직비디오 이딴 거 없어요. 30초면 끝나면 30초만. 자, 체인소 맨 오프닝을 먼저 볼게요. 체인소 맨 오프닝은 일단 애니메이션 3분짜리고요. 작화들을 갈아넣고 캐릭터들 하나하나 전투신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잉베이미메이션은 사우스파크 28초입니다 28초 <목소리> <목소리> 자 끝이에요 오프닝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리게모티 오프닝도 보여줄게요 자 33초에요 인트로 30초에 목숨을 가나? 볼게요 자, 얘들이 주인공 누구랑 누구다. 등장인들이 누구다.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. 자, 끝입니다. 예.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의 이름. 예, 끝입니다. 이 예, 끝이에요. 예. 또 재밌는 소식 이있습니다또 재밌는 소. 자,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 한명한 한 명이 인기 스타고 연예인입니다. 성우에 대해서 엄청난 내공이 쌓여서 편집 그 성우를 하는 거잖아요. 약간. 막. 자, 미국 애니메이션은 뭐냐? 디렉터가 약본 쓰고 대본 쓰고 그림 그리고 20명을 성호합니다. 여러분들이 뭐 제일 잘 알고 있는 심슨 같은 경우도 성호 한 명이 20명을 맞죠. 어,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복선 혹은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봤습니다.